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<웃음> 오늘도 하는 팀포트 방송 아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아 진짜 진짜 너이 붕상맨 지금 그레이 웨일이라는 이제 회색고래라님이 저한테 증기 범상차는 아연도금된 오페라 모자랑 범선차는 도발 하이파이브를 주고 가셨어요 심지어 이거 방송중 아까 트위치방송하실 때 주셨거든요? 인사를 못들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할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유튜브 방송와서 말했어요 왜, 왜 자꾸 날 때리는거야? 그래 오늘 받았으니까 저거 써야겠다 왜? <웃음> 왜 자꾸 치는거야? 왜그래? 아이 노래 진짜 정신 나갈것같아 노래 좀만 줄여달라고? 오케이. 아, 노래 좀만 줄이겠습니다. 아, 좀 줄였어요. 네, 잘 들리죠? 그죠? 어, 잘 들리네요. 아, 잘 들리는데, 왜? 아, 나만, 나만 잘 들리나? 이 상하네요. 잘 들립니다. 네. 힘이 내려가죠. 네, 작은, 작은 감이 없어집니다. 배지 빼야 된다. 아, 씨, 아무도 안 죽었어. 아, 진짜. <웃음> 어떻게 이래? 아니, 얘들아. 애들, 얘들아. 얘들아. 미안. 아 <웃음> 얘들아, 진짜 아니야. 이거는 진짜 이거 먹기면 수치야 아, 그렇지. 그래, 비를 이렇게 잘 막아 놓고 어? 이거 이탈리아안 되지. 오, 잘피한데 m shot, medic. Fight. Fight, bring me. 어이겨 사건 <목소리도> 한번만 해주면 좋겠 뭐야 잡았어 탄약이 없었냐 제발 모른척 해줘 고마워 뭐 하는지, 고마워. 아, 탄약이 없어. 탄약이 없어. 로 behind o 어디가 이게 뭐야 니가, 니가, 가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 i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가, 니 무빙이 잘 쳐. 그거 트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안타깝다. <아까>. 라 <웃음> 아니, 이게 왜아니 이게 왜 아니야? 오케이, 나이스나이스 <웃음> 개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기저기저기 여기, 여기, 기 여기, 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이 노래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파이, 파이로 방금 헤비한테 밀어줬어. 덕분에 헤비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. We are j u s i n g t t e t More, Thank you. t r e 이 n t a bad spot. it a e oh, 세상에 <웃음>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너를 아, 네, 네, 네. 봤습니다. 격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<웃음> 막 철수하는 네, 네, 네. <웃음> 네, 네. 아이 가운데를 네. 또 막힌다고? 아니, 진짜 이거, 나 혼자 게임하는데, 여기? 게임 혼자 해. 아, 야, 아. 아. 스바이브러파이어 어? <웃음> 스파이가 방금 죽인거 아니었어? 야 막고 막아라 막고 막아라 뭐하나? <웃음> 아, 무슨? 아, 무 아, 이거 로안 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이 한데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랭크 <맨크> 없간데? <웃음> 방금은 그럼 내가 조금 얻으면 안될 기도 없는 것 같아 아 없었으면 여기 진짜 초보도 장탈이야 가자아 형들이 좀 타지압이야 타지압이야 타지압 세상에 안쩐다 <아무튼> 게임이 <웃음> 판단은 좋지 않은 어, 판단이없습니다 아, 어, 이 그래, 먹어야 그래. 되는데 먹을 수 있어. 미안해, 죽어. 그 e m b a 오안죽었 어? 와와 n 보세요 길. 딜봐요. 첫 치수 봐. 98 피해량 22,000 아아 힘들어